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의되는 것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가 실시하는 거냐 하면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학교 급식이라 합니다. 학교 급식은 누구가 실시해야 되냐 학교 장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장이 못할 경우에는 학교 장과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학교 급식을 할수 있는 영업자가 있는데 그걸 학교급식공급업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학교급식공급업자 그 다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은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해서 어떤 경비가 있냐 하면 은 식품비가 있고요.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그 다음에 설비비 이렇게 식품비, 학교 급식 운영비 및 급식시설과 설비비를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법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4조의 학교 급식 대상은 유치원도 들어왔습니다. 자, 단서장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유치원은 일단 이 학교급식법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겠다. 자, 이게 과연 몇 명일까? 이 지원생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몇 명이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뭐 특수학교. 그 다음,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다 학교 급식 대상입니다. 그 다음 급식시설 설비를 필요한데 로 학교 급식시설 설비를 학교마다 다 두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둘이상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수 있다 공동으로 시설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 설비 종류 기준이 이렇게 네, 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리장이 필요하고요 식품 보관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급식 관리실이 필요하고 편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이네 가지 시설. 그럼 조리장에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리하는데 필요한 것 내용. 그 다음에 내부 벽은 꼭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 사용해라. 그다음 배수구 덮개 설치. 기본 사항입니다. 해충. 쥐침입을 막, 막을 수 있는 방충망 그 다음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설비를 꼭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환기시설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 조명 필요한 게 나옵니다 조명 자 조리장의 조명은 226룩스 이상 그 다음 금수구역은 아주 밝아야 됩니다. 540 룩스 이상 540, 220 룩스 그 다음 냉장고는 5도씨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씨 이하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 식품 보관실, 급식, 관리실, 편의시설 뭐 식당 자, 영양교사 배치 자, 영양교사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 조리사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양교사 직무는 1, 2, 3, 4, 5 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검수, 2, 위생 안전 자극 관리 및 검식 3, 식재료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영양교사의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비부담 자이 문제도 자주 자주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급식 시설의 시설과 설비비는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 학 급식 운영비도 마찬가지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은 지금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것이 급식 시설 설비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불가능하면은 뭐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급식 운영비는 보호자가 경비 일부 부담은 가능하다.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식품비입니다. 학교 급식의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이제 학교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및 급식의 질 향상, 급식 시설 설비 확충을 위해서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원 가능한 어떤 능력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비를 이 비용을 누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원칙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 기 제1항 식재료는 품질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식재료 사용해야 될 식재료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쌀은요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축산물은 위에 여서 충전 관리 기준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해야 된다. 자, 고기별로 소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및 유국 사용해야 한다.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달걀 2등급 이상, 오리고기 1등급 이상. 자, 그러면 이게 등급별로 좀 이제 나 생각해야 되겠다. 자, 1등급은 닭고기, 오리고기. 2등급은 달걀, 돼지고기. 3등급, 소고기. 그 다음, 자, 영양 관리. 자, 학교 급식에, 학교 급식은, 급식에서 영양 관리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영양관리 기준을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뭐로 정합니까?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거기에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대해 가지고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은 별표상과 같다. 그리고 식단 작성할 때 작성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십시다. 자, 1. 전통 식문화 개성 발전을 할수 있도록 식단 작성을 해라. 그 다음, 공유 및 전분류, 그 다음에 채소 및 과일류, 어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 식품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 다음, 염분, 유지류, 단순당, 식품, 첨가물 등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4. 가급적 자연식품, 계절식품을 사용하도록 하자 5.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하자 자 그래서 여기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 그러는데 자 보시면 은자성별그 다음 구분, 유치원생, 초등 1, 3학년 초등, 4,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분을 했고, 에너지, 단백질, 그 다음 있는 게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1, 그 다음 B2, C, 칼슘, 철. 자, 이게 학교 영양 관리 기준에 딱 제공, 제시가 됐습니다.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학생의 뭐 어떤 성장,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상황 등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자,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자, 준수 범위는 자, 이걸 준수해라. 이 준수는 어, 여러분 국민영양관리법에 우리가 한국의 영양섭취 기준되어 있는 그 기준하고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조금 틀리죠? 틀리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탄수화물이 55에서 65인데 여기는 70까지 허용됩니다. 나머지 단백질은 7, 20% 지방 15, 30. 그 다음, 방금 받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1, B2, 칼슘, 바이타민 C, 칼슘, 철. 자, 이건 영양,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권장, 권장 섭취량 이상. 그 다음,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은 되어야 된다. 위생 안전,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자, 개인위생에서 여기에 나옵니다. 식품 취급 및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은 2년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결의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에서 식품을 취급해라 그 다음 해동은 냉장 해동을 하라 10도씩 이하 만약에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을 한다면 21도 이하에서 실시해라.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해라. 즉시 사용해라.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 소독해라. 자, 그 다음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자, 중심부가 75도씨 이상 폐류는 85도씨 이상,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가열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해라. 그리고 그 온도를 기록 유지해라. 중심부 75도 폐류 85도씨 이상, 1분 이상 가열. 1분 이상 가열. 자, 급식 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을 온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마쳐라.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해라. 보존식입니다. 보존식. 그 다음, 제13조 식생활지도 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정진 및 전통식문화 개성 발전을 위해서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영양상담 학교장은 식생활에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체중 혹은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실시한다. 학교 급식 운영 방식. 자, 원칙은 학교의 장은 학교 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 하되하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서 자 이를 행하게 할수 있다. 다만, 다만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해서는 안 된다. 직접 해라 이말입니다자 다만 단서 조항. 위에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층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한다. 자. 그 다음. 학교 급식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재료. 1.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유전자 변형 논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표준 규격품의 표시, 품질 인정의 표시 및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에 학교 이상, 학교 급식 관계, 교직원이나 학교 급식 공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학교 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시에 표시해야 한다. 자, 급식시에 표시해야 된다. 규칙제 7조에 보시면은,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서, 자, 매 학기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해라. 그다음에 학교 급식 관계 서류를 비치 보관을 해라. 보존 연안은 3년이다. 3년이다. 자, 급식 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 기재된 학교 급식 일지. 그다음 식재료 검수 일지 및 거래명세표 자, 이런 것들을 3년간 보존해라. 그다음 출입 검사, 뭐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뭐뭐 뭐 이렇게 하되 자, 출입 검사는 자, 영양관리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 그 다음, 6조 1항에 따른 위생 안전관리 기준 이행 여부는 연 2회 이상 출입 검사를 해라. 다음, 학교 급식, 운영 평가, 수거 검사 의뢰, 그 다음, 뭐, 징계, 자 벌칙. 자, 벌칙 봅시다. 자, 원산지 표시 거지, 서로 적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거짓 서로 적은 학교 급식 공급업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학교 급식 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표준 규격품 표시라든지 품질 인정 표시,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장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자, 됐습니다